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오늘은 모처럼만에 평일에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멀리는 못가고 서울 근교 대부도 쪽으로 차박 캠핑을 갑니다. 여기 가본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. 1년 반 거의 한 2년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차박 캠핑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여기 시화방조제의 조력발전소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. 들어갈 수는 있 있는 것 같은데 어,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저쪽 안에 가서 캠핑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 바깥에서 캠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도착했습니다. 네, 물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 저 혼자 오늘 나 홀로 차박 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갈비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김치 치하고음음음 음. 음. 사김치가 맛있네요 오뎅탕 우동입니다 음, 아까 계속 꺼져 있었네요 왜 꺼져 있었지 끈아 따끈 오... 놓은 쌀쌀할 때는 당이 최고죠. 저쪽 건너 보이는 쪽은 선제도 영흥도 이쪽 같습니다. 음. 그리고 사방을 쭉 둘러봐도 전부 이렇게 불빛이 다 있네요. 밤에 물론 여기 가로등도 이렇게 있습니다. 가로등이 여러,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쪽이 굉장히 밝으네요. 저는 여기서 이렇게 차박을 합니다만 이렇게 밝습니다.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물은 밤에 들어왔다가 다 빠졌고 지금 현재는 뭐뻘 입니다 뻘 겔렌 쿠킹 채널에서 겔렌님이 가르쳐 준 계란 볶음밥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밥알이 전부 따로 떨어져야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란 두 개만 넣겠습니다. 일단, 밥알에 계란을 전부 코팅이 습니다 여기 소금을 조금 까올려요그 다음에 참기름 까놀라 이건 빨리, 빨리 뒤집어야 된다고 했죠? 파셀리 밥알이 하니까 전부 떨어지네. 다 됐습니다. 참기름 조금만 넣겠습니다. 아 이렇게 곱슬곱슬한 밥이 되버리네요. 그냥 여기에 들어서. 아 오늘은 뭐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또 아침에 이렇게 되네요. 아침을 잘안 먹는데, 아침이 굉장히 많네요. 자, 오늘도, 여기는 집으로 가지고 가서 준리 수고하겠습니다. 오늘, 메추리섬에서 캠핑을 모두 마치고 돌아갑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